안녕하세요 마켓 유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켓 유형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정제라는 이름과 편제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정제와 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제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수익구조 예측되는 수익구조, 이런 것을 원한다면 마켓은 가능성을 열고 더 큰,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제로서 돈을 운영하는, 돈을 모으는 과정은 저축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사서 그리고 부검을 넣더라도 나의 소유의 집을 장만하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산관리를 한다면 현재는 어 얼마나 이것을 내가 많이 가동할 수 있으며 가성비, 현재 이 돈을 최대한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까 라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이제 먼저 사는 유형이 정제라고 할수 있죠. 부검을 넣더라도 아파트를 이제 내 집을 소유하는 형태는 정제의 모습으로 볼수 있고, 현재는 음, 이 집을 통해서 어떤 부를 경출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실 편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나의 이것을 이제 자산 운용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편재가 어이 집을 통해서 내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편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내가 그냥 영원히 내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편재는 그렇게 돈을 묶어두는 게 맞나? 어, 너무 그렇게 돈을 묶어두는 것은 음, 좀,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제와 정제가 돈을 모으는 과정도 매우 다르고요. 또, 이제 돈을 지출하는, 돈을 쓰는 모습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내가 일해서 벌은 돈, 내가 산 집, 또 내가 산 옷, 또 나의 물건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 물건의 가치를 다할 때까지 잘 사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만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 물건을 이제 집에 가전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은그 가전제품이 유행을 지나가더라도 잘 돌아간다면 예. 가전제품이 망가뜨려지지 않는다면 망가뜨려질 때까지 쓰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가 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새로운 물건을 이제 대체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어, 그때 어, 구입을 할 때에도 보면 정제는 좀 정찰제로 구입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편재는 끝까지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더물다 네, 중간중간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막 바꾸고 싶죠. 네, 주변에 아, 요즘 이런게 좋더라 새로운게 나왔더라 라는 그런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은 어, 나도 그게 가담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어, 내가 좀 낙후되어 있고 뭐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학생들에게 아이폰이 대세다. 아이폰 정도는 가져야, 뭐, 좀 핸드폰도 좋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뭐, 풍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편제를 가진 아이들은, 어, 정말 이제 아이폰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뭐, 어머니와 부모님과, 예,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폰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가 여기에서 어 친구들 관계에서도 뭐 뒤떨어지지 않고 그게 당당하게 친구 관계를 할수 있는 하나의 뭐 조건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행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 굉장히 내 삶이 어 정말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또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그 삶의 어떤 그 에너지가 막음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편제의 그 가치관이 그, 그 삶이 이제 시대와 같이 간다라는 데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물질적인 부분에 거의 다, 어, 편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재도 물질적이지만 정재는또 소유 개념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나의 소유의 뭐 물건, 내 소유의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조건이 바로 안정적이냐 그렇지 못하냐. 이 안정적이라는 그 의미는 어, 월급이 지속적으로 예, 나올 수 있는 직업이냐. 그러니까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죠. 예측이 되는 그런 수익구조가 만들어져야 안정적이 되고 또여기 안정적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라 것과 이렇게 좀 뗄래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되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서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제의 좀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일들을, 어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지급을 바꾸거나 쉽게 뭐 다른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 쉽게 할수 없는 그런 유형이 바로 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재는요 상당히 또 다른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안정적인 정제처럼 너무 수입구조가쫙 펼쳐져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면 아 너무 지루한 삶이다 내 삶이 너무 지루하다 정말 재미없어 난뭐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굉장히 이제 그 삶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더 가능성을 열어서 더큰 불을 어, 취하고 싶어하고 또그 어, 이면에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흐름 경제적인 흐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가는 그런 것에서 본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고정적으로 월급받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좀 현재는 그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주겠다라는 회사가 있고 성과급으로 기본급 6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네가 하는 만큼 성과를 낸 만큼 성과급을 주겠다라는 직 직업이 직 직장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정제는 1억의 연봉의 직장을 원할 것이고 또편재는요 예, 일말에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없이 바로 성과급을 주는 직장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정제 편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우리가 재산을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되면서 우리가 진로 찾아가는 진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쟤들이 마켓 유형이 좀 좋은 편이죠. 이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상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취하고 있고 맞춰서 살아가는데 정제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좀 한정적이다. 내가 소유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이제 편재는 음 전체 펼쳐져 있는 세상 뭐다 나의 무대죠. 그래서 그 넓은 세상을 다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편재를 좀 역마성이 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많이 다니기를 좋아하고 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모든 정보를 취하는 것을. 정 현재는 합니다. 이런 시사, 지금의 시사나 이런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음 현재는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죠. 어 이런 것들이 무엇에 써여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바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가장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런 여행, 많은 곳을, 넓은 곳을 둘러보면서 아주 힐링이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형도 편제가 가장, 가장 그런 행동으로 어, 힐링이 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우리 여행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겠지만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지만 여행을 가는 목적도 다+ 다르고요 또 여행을 갈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도 다르고 또 여행을 가는 가서 이렇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여행의 스타일도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여행 갔다 와서 너무너무 피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행 가서 정말 힐링 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자기 에너지와 잘 부합되는 편재+ 편제. 편재가 이런 여행이라는. 여행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잘쓸수 있기 때문에 힐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잘쓸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삶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좀 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 라고 잘 어, 살펴보시면서 어,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아, 나에 맞는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